울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스킬이 뭐야? Q, 닐리아 큐고 W, 이송 느리게 매혹 8 cat here. <웃음> 다들 어서 오세요. Anyway, hi hi, welcome to the stream. m e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. 냥. 오케이요. 냥. 이본것 같아요. 냥. 너무 귀엽지 않아? 냥. 냥. 실제 벅적한게더 어울리는 곳이에요. 야, 이거 제작하는 거 봐. 생존자, 가사망시습니다양 a 바뀌었네. Yang, y a n 냥냥 a n g y a 저 첫판이에요 이래 나요 친구가 있는 거야. 냥 냥냥 펀치. 냥냥점. 냥 냥냥 펀치. 냥냥 펀치. 냥냥점. 냥냥. 냐옹. 이제 가열명네 냥냥. 친구가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개기없네. 냥냥. 웃음> 냥. 지 않을게. 요 냥. 소리를 내 냥. 어, 냥양 g 냥양양 양, 미안, 야양이야왜 a n g 냐 a n g y 냥 n 양 Yang Yang y a 장님 어서 오세요. 세 네, 어서 오세요. 양. 야, 너무 g y a 왜 이렇게 n 지 양. 올 n 까 생각 n 올려볼까. 양양. 저도 있다, 저. 워볼까우 야우. 야우. 냥, 냥, 야우. 야우. 냥, 냥, 냥, 냥, 야우. 야우. 야우. 야우. 야 냥. 야 냥냥 점 <웃음> 냥냥 냥 던지기 냥냥 바닥 냥냥 이동 냥냥 공격 냥냥 <웃음> 냥냥 점프 아, 개사기 아니야 얘. 어냥냥 냥냥 냥냥팔. 냥냥 점 양양펀양양점어어어어 어, n g 어어 반대로 썼다 어어어어어어 어, 양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 o 아 oh, oh, oh, oh, oh, oh, o 이 oh, oh, oh, oh, o 게 oh, oh, oh, oh, oh, oh, o 스테미너 재생이지. 나도 킬따라고싶다냥 그럼 내 거다. 건들지 마라. 냥냥냥냥냥냥 펀치 냥냥 공놀이 냥냥냥냥냥냥 음성 내거다냥아 <웃음> 이거 너무 많은데? 냥이로 변신을 못하겠네? 변신하는 순간 좋을 것 같은데? 냥 그거 맘대로 건드리는거 아니다 냥 냥냥 펀치 맞아볼라냥 냥냥 점토이치 큰. 아이소리랑은 반대편에 있는 게 맞아. 냥. 냥. 냥. 냥냥 냥냥펀치 막타다. 죽으 냥. 냥 같이 놀자냥. 냥냥펀치. 어, 냥냥 매호 냥냥 펀치 많아 없어냥 어다이 나이 씨 많아 왜 나이 나이 나이 얘야 어 잡았어요 굿냥냥냥 오지말라 냥못이 나이 텐데 운석 뜯겼어 아내 운석 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이 냥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냥냥냥냥냥냥 냥냥 냥냥냥 야, 야, 야,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<웃음> 어, 너무 센거 아니야? 나오라냐 냥냥 펀치 냥냥 점 g 냥펀치 c 아, h 아, y 냥 펀치 냥 어, 어, 어, 어, 어, 잠깐만 어어 아, 음. <웃음> 아, 야 그럼 저기 혼자있는데 지금? 안 이, 정 도면 충분히 본것 같아요. <웃음> 아, 생선인지 동감꾸도맞힐걸요로 무슨 생선인지 눈감고도 맞출걸요. 이즈 어, 나 이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아? 아니 나 죽겠어 아아 스틸 싫어요? 아 뺏겼어 개빡쳐 아 안해 게임 일로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요? 도 먹어도 질지 않는 맛이라니까요. 자, 휴 못해. 들어와야 돼 이제. <웃음> 야, 포기하는 거 보서, 에이, 에이. <웃음> 쌍남자가 아니네 어어 개이들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